자 시작해 볼게요. <웃음> 아, 아, 아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네 안녕하세요 생식이요 저는 지금 녹음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. 어... 그게 바로 무슨 녹음이냐? 바로 세준이의 세준이의 엔젤 툼이 네 코러스를 제가 이렇게 어, 해주러 가고 있는데요. 왜 세준이의 커버 노래 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걸까요? 형이 코러스를 해주기 <웃음> 위해서죠. <웃음> 왜죠? <웃음> 어째서인지 잘 모르겠지만, 네. 아무튼, 우리 세준이의 코러스를 제가 해주러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, 여러분들. 날씨가. 그래요. 안 보이시나요? 보이시죠? 보였을 거라고 믿습니다. 구름이 많이 낀 화창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열심히 세준이의 어, 코러스를 잘 이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녹음실에서 봐요 네잘 부탁드려요 승식이 형 녹음실에 도착했어요 머리 여린 소리 네 녹음이 시작된 것 같네요 헤드폰 사이로 제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는데 네, 뭐 네. 시작한 지한 20분 된것 같아요, 느낌이 Sorry. Sorry. 뭐지? 안 맞았나요? <웃음> 앞에 누군가랑 <웃음>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딱, 딱 봐도 A 이 n r 님 같은데 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들어봐 n 네. s t m 그 How m 좀 세게 나오잖아요 이게 볼륨 조절하는 걸로 될까요? 제가 더잘 불렀었어야 되는데 아네 그러면 점, 점. 넘어가겠습니다 it, you never have to say 참 감미롭지 않나요? 이거 맞나? 이거 그네 원곡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저 보컬 모니터 조금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? 네 메인보컬의 기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? <웃음> t o 너무 렇게가까이서 노래 부르지 마세요. 녹잖아요. Me, 이런 느낌 괜찮을까요 네, 그런 느낌으로 어, 해주세요. 그럼 이걸로 다시 네. 해 볼게요. <웃음> <웃음> Touch me and kiss me to the sparkle in your eye 승시경은 항상 노래 부를 때 미간과 눈을 감고 부르면 좀더잘 나온다는 느낌을 받는가 봐요 여러분들도 승시경 노래 부를 때눈 감고 미간을 찡그리는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감상해 보시죠 세준이 거 솔로로 한 번만 들어볼게요 me and kiss Swaggin me to the sparkle in your eye. In your eye, in your eye. In your eye. <웃음> 네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Ta -ta -ta. Touch me and kiss me. 아, 다시, 다시 가겠습니다. Touch me and kiss me to the s p a r k e r in your eye. 눈치 보고 있죠? 네. <웃음> 그렇죠. 너무 어렵다. 이렇게 할게요, 그냥. 네. r e the spark in your eyes. Oh, how I love you, baby. 그 타이밍 맞았어요? 그렇죠. 네. 다시 해 볼게요. y o u the s p a k e r in your eyes Oh how I love you, baby 네? 네 이렇게 승시경은 멤버들의 코러스를 해줘서 우리 엘리스 분들에게 선물을 줄때 항상 도움을 많이 줍니다 승시경형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? 좀 이뻤던 것 같은데? 자도치는 이거 킵해놓고 그러면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? 안 좋습니다 Wow. Oh, 들어볼까요? 네. 네. 네, 들어봅시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, 저는 다 괜찮았어요 괜찮을까요? 그럼 이 파트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여기 애들리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굉장히 잘 불러 준것 같아요. 진짜. 어떤가요, 우리 앨리스 여러분? 정말 퍽퍽 터지죠? I'll just be s so 야 밤에 들으면 녹을 것 같은데요? 녹음이 끝났습니다 아 어, 어, 녹음 끝났답니다 한한 네. 한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네. 시간 10분 정도 음... 걸렸네요 네 코러스 녹음하는데 어렵네요 역시 <웃음> 네 어렵고 그래도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네. 제가 이 노래는 연습생이랑 이제 학원 다닐 때부터 알던 노래였는데 세준이한테 뺏겼네요. 아니죠. <웃음> 뺏기지 않았어요. 그리고 세준이가 그래도 잘 불러 나가 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애드리브랑 코러스를 좀 같이 했는데 여러분들 좋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준이의 엔젤 둠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중간중간 나오는 저의 코러스도 많이 들어 주세요. 선생님 네, 안녕 네꼭 많이 기대해 주셔야 돼요 브이로그 끝참 승식이 형도 참 이런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르죠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도 항상 승식이 형 목소리 들으면서 어, 하루가 지치고 힘들더라도 힐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 네, 참 잔망스럽네요 <웃음> 네 앨리스 여러분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